안녕하세요 농구를 심장으로 하는 한진영입니다 오늘은 기본 드리블 세가지 밀기, 돌리기, 당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밀기 드리블이란 공을 바닥으로 밀는 기본 드리블입니다 두번째, 돌리기 드리블은 페이크 쓸때 많이 사용하는 드리블로써 많은 분들이 인앤나웃 드리블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기 드리블입니다 당기기 드리블은 기본 드리블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리블로서무수히 많은 동작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동작으로서는 비하인드 드리블 피핑무브 드리블 그리고 공을 지킬 때 사용하는 키핑 드리블 등이 있습니다 з д р а в e т в у